잘해 연두야 네. 피카수가 뭘 들고 왔을까요? 선물 선물 어떤 선물이요? 인형 선물 인형 선물이요? 네. 어떤 인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민시언민시언이요민시언은 네. 아직 연두가 키가 조금 더 커야지 준다고 했잖아요 어, 그거 토 이거 인형 이거 뜯어볼까요? 네 네, 피가소가 뜯어주고... 아, 얘는 이제 새로운 친구야. 네, 새로운 친구인데... 네, 새로운 친구랑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이름 네. 누구예요? 얘가...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얘... 얘... 내가 지어줄게요. 이게... 이게 어. 그래, 내 방향... 이거는 사실 앵무새예요. 앵무새... 아, 내가 이름 지어줄... 어... 앵무새... 앵무새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음... 백... 수진... 그 수진이... 네, <웃음> 수진이야... 수진 좋다. 수진! 수진이. 네, 수진 이름 써볼까요? 잠깐만요. 네, 이거 쓰고 자. 백. 백시에요? 네. 백. 그다음. 와, 백수진. 네. 백수진은 앵무새라서 말을 따라해요. 나방귀방귀 톰. 톰. 톰. 너 톰이냐? 나너 톰이냐? 너 너는 방귀 뀌는 연습을 시킨다. 너 방귀 뀌는 연습을 시킨다 아! 발냄새! 오오오! 발냄새 독해요! 발냄새 지독하면 내 방에 따라와 발냄새 지독하면 내 방에 따라와 <웃음> 연두 연주, 왜 연두방에 지금 호랑하는 거든? 어, 왜냐면 네. 얘네들 유치원 놀이를 할 거래서 유치원 놀이를 할 거예요? 음, 지금 새로운 친구 얘들아! 음. 아, 근데 인형 너무 많으면 음. 지저분하니까 우리. 보라랑 하늘이만 하자. 보라랑 하늘이만 해요. 보라, 하늘이, 분홍이, 마주니어 쪼꼬미 이렇게 하자. 여기 많으어 친구들이 많아야 재밌지. 안 많으면 재미가 없냐? 친구들을 막 던져요? 삐차 아니, 진짜 다 친구들이에요? 아, 우아 스피너까지. 아, 아까 정리 다 했는데 다시 지어보내던데. 괜찮아요. 손 자서 또 정리할 거니까요. 네. 여또는 혼자서도 잘해요 얘들아 오늘 새로운 친구 봐봐 와 새로운 친구다 얘 이름은 네. 백수진 네 백수진 <웃음> <웃음> 앞으로는 얘랑 같이 하이도캐 지낼게요 안녕